KBS를 진짜 오랜만에 와가지고. 뭐, 떨린다고 말하면 떨리기 때문에 안 떨린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오랜만이라서. 뉴스는 많이 안쓰러가지고 아버지께서 연락이 오셨다 <웃음> 뉴스 나가면다 하여튼 거 말고 그냥 좀 성실하게 응. 인터넷을 하고 싶네요 뭔가 저희랑 만나서 제대로 축하해주고 축하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되게 조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뭐랄까 부담되네요 부담스러워요 좋은 일이니까 좋은 마음으로 가는데 그래도 뉴스는 아직 좀 뭔가 좀째기라 합니다. 잘해야죠. 예. 결 아니야! 응, 어, 결 아니야. 그냥 음. 저 뉴스라고 긴장하고 왜겠습니까한번만 뭐 주세요. 예. <웃음> 인터뷰 하인 대로 하겠습니전 일로 와서참 <웃음> 기분 음, 좋고요. 9시 뉴스 15분이라니 오늘 이게 스케줄하면서 아 뉴스 생강창 봐야겠네요. 아빠, 엄마가 볼를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준효과장은 아니었나요?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습니다 이상 말이죠 네. 저희가 불러주신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도 뭐 뉴스에 나올 수 있다는 게 영광인 것 같고 저 이름이 특별히 15분 정도 편성을 해주셨다고 오,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조금 어, 더뭐 많은 분들이 저희의 얘기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인사를 하시면 되고요 가서 다시 설명 드릴게요 입장할 때 지미집 향해서 반갑게 손 흔들면서 들어와달라 BTS 음악과 함께 등장한다라고 하셨고 어, 춤을 추서들어와요아생중계같아요 안녕하세요! 빌보드 네. 1위 가수 방탄소년단입니다 오케이? 가능? 뭐 정해 한다면 아니야. 어 왜요? 자기가 빌보드 1위 가수죠 안녕하세요 laughter. 빌보드 1위 가수 방탄소년단 멤버진입니다 오케이 하면 인정 들어가야 돼번 들어갑시다 화이팅 합시다 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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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후 9시 5시 저 이번에 네, 이제 팬분들이아 네. 이제 못 뵙게 됐는데 이렇게 뉴스에 나온 거 보고 조금이나마 조금 그러게요. 같이 기고할수 네. 있는 네.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맞아요 저희 마음이 좋아지죠 저희 집 출산을 위해 아버 아버지 어머님들이 제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시 뉴스 기대해 주십시오 기대해 주세요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9시 예. 그럼 우리 알랜 스케줄을 한번 해볼까요? 나가세요! 자 갑니다 드디어 드디어 예. 초 시들이 무장이 <무작위크래>. 크네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뮤직비디오 계속 볼 때는 이보이지않는데장지아게니에이 지진 시픽을타려고픽는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양 와요. 네. 어, 이랑 <목소리> <목소리> 아우. 아우. 아우. 진짜 겁나 너무, 너무 너무 너무 좋아서 진짜 너무 기게잘해줘 가지고 방송도 빛나고에 진짜 연락 안나왔어 그래. 하나, 하나, 아. 하나, 둘. 하나, 둘. 한번더 다시. 자. 한번 조만 들어가. 네, 있습니다. 네. 아, 되게 진짜 얼마냐, 네. 나. 아, 네, 괜찮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 아, 진짜 많이 했는데, 그냥 네.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너무 편하게 잘해주셔가지고. 한 시간이 금방 가버리고. 네. 여기 하다 없이. 아, 아, 너무 뭐. 편하게 해 주셔가지고, 저희 진짜 좀 긴장하고 왔는데, 뭔가 맞아, 라디오 들으면 항상 약간 좀 가슴 차고 나거든요. 생각보다 되게 맞아. 유쾌하셨어요, 맞아. 맞아, 맞아. 너무 감사하게 음. 좋은 말씀 너무 많이 해주시고, 저희 너무 재밌었어요. 아에또 좋은 선택으로 뭔가. 네, 너무 뭐, 되게 좋은 것 같고. 뭐, 선생님 말대로또 3주차 가 가능... 모르겠다. 3주차. 일단 들어보자. 네. 네, 네, 저희는 뭐, 이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조금 감사하는 말을 뭔가 표현했으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오늘 이렇게라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 라이브를 추천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음. 이렇게, 음. 이렇게 음. 있으면은 음. 여러분들 다할수 있는 게 있으면 앞으로도 많이 배워보들습 음. 네. 자. 습니다짜